내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와 신라면을 먹었다. 칼칼한 라면을 나눠 먹으며 아버지는 나에게 맵지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셨다. 참 고마웠다. 그때가 그립습니다. 아버지.